사이의 사이의 거리가 uh -huh. 아이 사이의 거리가 뭘로 둘까요 uh -huh. 뭘로 둘까요 뭐라고요? 어떻게 될까요라고? 세 번째 무슨 거예요? 아니, 아니요, <웃음> 무얼로 둘까요 네. 알파벳. 아, 아 무얼로 둘까요 음. 거리니까 뭐 디스턴스 영어로 해서 D로 보통 많이 쓰죠. D. Uh -huh. 그래서 <웃음> 네. 이 친구는. <웃음> d가 uh -huh. 크대요. Uh -huh. r 플러스 r1 보다. 음, 어, 그렇군요. <웃음> 딱 봐도 커 보이네요. 어. <웃음> 그리고 네. 어. 요렇게 원이 이렇게이렇게 <웃음>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음. 오잘 그렸다. <웃음>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어 있잖아요. 음. 그러면, 여기가 R이고, 여기가 R1이고, 여기가 G라고 하면, G는 R 플러스 R1. 그렇군요. 그리고,